힘팀이 뭐예요? 뭐살수나 이게 응 물체 응. 대나? <놀라> 응? 음? 뭐야? 응? 어. 어아 어. 어. 와우 와 오.. 오.. 오.. 와우 와우 와우 와우 와우 와어 와우 와우 어어 그러면 이중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뭐라고요? 그러면요? 전화요 어 아주 잘했어요 훌륭해요 훌륭해요 전화 그러면? 뭐 궁금한게 있어요? 네기억나실거예요네 이거 보면 기억나죠? 오.. 기억나지? 네. 음.. 물, 무게와 질량 질량 질량이요? 응어 음. 던져줄게 네질 무게와 질량이 우선 정이 어 네. 무게는 어잠시요 물체에 있는 그 뭐야 물체에 있는 응어 음. 무게는 어 물체에 있는 그 중력의 양? 중력의, 중력이 크기, 중력의 크기. 중력이. 그렇지. 응. 마지막에 얘기한 그게 심이야 물체에 있는 중력의 크기. 어? 어. 아, 아, 뭐 물체에 있는. 어. 물체 중력의 크기. 그렇지. 맞아요, 이거? 어. 중력의 크기가 중요한 거야. 중력의 크기. 자꾸 맨 처음에 중력의 양이라고 했어. 어, 중력의 양, 중력의 크기? 다 이해할 수 있으니까 네. 이 중력이 중요한 거야, 중력 네. 얘는 고유한 양, 물체의 고유한 양 아우, 그렇지, 진짜 잘한다 그럼 그 다음으로 단위 두개는 그냥 킬로그램? 뭐 에프 원래 이거죠 그리고 질량이 음. 잠시만요 음. 천천히 네. 어, 그러면 무게는 킬로그램이랑 킬로그램 F 다 되는 거야? 어, 네. 아닌가? 네, 맞네. 킬로그램도 어, 무게 단위야? 그럴까? 잠시만요. 응, 음, 맞는 것 같은데. 그럼 여기 질량이랑 킬로그램이랑 똑같았어? 아, 아니, 킬로그램 아닌 것 같아요. 잠시만요. 킬로그램 지을게요. 음. 킬로그램 아니에요. 응 블로그램만 있고 이건 뭐 KF인가? 그러면 GF? 뭐지? 결정하는거 같은데? 응용할 수 있어 질량에서 응? 응용하면 돼 어떤가? GF 그렇지 GF야 KF 아니죠? 어 KF 아니야 KFC? <웃음> K... KFC? 헷갈릴 게 없는 게 뭐냐면 네 어.. 질량은 정말 굉장히 잘했어 근데 네. 여기 무게 약간 헷갈려서 그랬는데 질량에다가 네 곱하기 우리 9.8.. 9.8 곱하기 8, 어. 도착할.. 어 그렇지